<웃음> 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웃음> 날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어, 눈이 반짝반짝 떠져 해가 일찍 뜨니까 그나저나 여러분 승질 급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고정팬분들은 안그러는데 가끔, 음, 가끔 속답답한 사람들이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웃음> 한소리씩 하고 가요 내가 다 지워버렸다 <웃음> 뭐라고 해, 한다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웃음> 요점만 빨리빨리 말해, 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뭐 돈을 줬어, 뭐 했어. 아니, 그, 내 방송에 와가지고, 왜 자기, 뭘뭐 이렇게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딜리해버렸어요 음,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중국집에 와가지고, 너왜 스파게티 한 판이? 스파게티 팔아!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음. 저기 막중이 저의 저리 싫으면 중에 떠나야지 왜 자, 자기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저기 막 <웃음> 그러니까 요 몰성식한 사람들 이 너무 많아. 암튼자 오늘의 주제예요. 어, 저기 막 돈이나 쏟아져라. 어그 우리 그 옛날 그 임티 있잖아요. 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착 벌리면서 돈이나 쏟아지라. 고 음. 묶은 금전은 풀리는 시기예요 뭐, 아, 뭐, 묶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금전은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희한하게요. 이게 연애할 때는 카드가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이게 또 금전은이라고 하니까 카드가 싹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너무 신기해요. 나, 나도 내가 뽑으면서. 암튼.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갖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묶이고 꼬인 돈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있다 하더라도 음, 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 음 여기는 지금 그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음,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음. 아니면 누가 어, 혹시 경험이 없는 일 같은 거할 생각이에요? 어, 경험이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뺑이치게 된다. <웃음> 너무 전문 용어 썼나? 아무튼. 경험이 적은 일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 어떤 같지 않은 인간이 여러분한테, 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뭐, 나, 나한, 나한테 익숙한, 일을 하게 되면은 늘 하던 일, 익숙한 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 혹시 여기 뭐, 사업 같은 거, 새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음,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새로 시작하는 거 그것도 조금 잘 알아봐라 무엇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은어 문서적인 문제나 이런 거 어, 그런 거좀잘 봐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감춰진 조언 같은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속시끄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만사부려 튼튼이다 라는 거예요 음. 혹시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있어요? 어,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음. 저기 막돈 떼먹고 도망간 놈그 놈꺼는 음. 조금 받는 데는 시기상조다 라는 거야요 줄지도 그 미지수야. 만약에 돈 떼먹고 간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는 새로운 직장을 다, 어, 찾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 장사 아,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를 갖다가 오픈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같아음 근데 만약에 음음 음, 근데 이게 야 무슨 일을 갖다가 하시려고 어뭐 식당 같은거 하실 생각이에요 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식당일이라 음. 만약에 식당일이라라고 한다면은 그다나쁘지는 않아요. 음, 그 근데 뭐 술집 같은 거뭐 그 포차 같은 것도 있잖아. 어, 꼭 술이라고 해가지고 포차 뭐도 되고 뭐 그런 거, 어, 그런 거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아. 어, 나쁘지는 않는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무슨 문제여라고 문서적인 문제를 갖다가 잘 봐야겠다 라는 거예요 문서로 인해서 어,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고 음, 어쩌면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일이 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잘 봐야겠다 왠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음, 둘, 둘의 어떠한 그, 저기, 막, 생각하는 게 달라. 여기 동업이에요? 어, 동업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동업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 방향성이 같은가, 취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뭔가 모르게 그 뭔가 달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좀안될수 있어요 내 것만 고집하다가 안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야 솔직히 저는요 동업은 솔직히 비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사람이요 물질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요 둘다돈 관리가 꼼꼼하게 안돼 음. 둘다 꼼꼼하고 야무지게 할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음, 뭐, 누구하고 동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좀 잘, 저기, 뭐, 저기, 해야겠다. 문서 같은 문제 같은 거. 내만 같겠지 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비즈니스는 돈이 걸려 있잖아 돈이 걸려 있는데 그거 갖다가 내만 갖겠지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서 한다라고 한다면 한동안 오랜 기간 음 조금 골치가 아프겠고 서로를 갖다가 어, 속으로 막못 어,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음 속으로 그래도 뭐 끼역끼역은 가지 속으로 욕하면서 저런 죽일 하면서 어 너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 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뭐별 수가 있나 음 그렇다라는 거야 문서나 조금 잘 해봐요 어 왜냐하면 문서 같은 거 보면은 조항이 그닥 그래 그 만약에 비즈니스 할때 처음에 오픈할 때는 어 오픈할 때는 조금 노이즈도 많고 답답하고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럴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일단은 오픈하고 나면은 어, 끼역, 어, 끼역끼역은 굴러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어 둘 다. 어 동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 근데 둘다 주의할 거는 있어요. 어, 저도 내 말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 같이 하는 일에 내 말만 말이 어딨어.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음, 비즈니스가 아니고, 만약에 회사나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공동체 운명이잖아요. 공동체 운명에서 내 말만 말이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같이 가는데, 피곤하다는 라거 일이 안 풀려 계속 스트레스는 어,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야 어,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게 꼭 저는 뭐 애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뭐하러 맞춰요 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다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독불장군도 없어 여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 혹시 가게를 갔다가 하나 더낼 생각이야? 아니면 장사를 갔다 하는데 멀리 갔다 하나를 더낼 생각이냐라는 거지. 어. 너무 멀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요 선생님 그 금전적으로 요 원활하지가 않아요. 멀리 나가야좀 싸게 할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음, 내가 그걸 갖다가 잘할수 있겠는가 라는 거 갖다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정은 있어요 열정도 있고 그렇지만 열정만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는요 상황 자체가 안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음,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확장하려고 한다면 은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지금 있는 것도 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어, 지금 있는 것도 지키는 게 지금 막 벅찬데 뭘 무리해서 뭐 하나를 더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도저도 안 되지 않겠나 몸은 몸대로 고달프고요 응. 일하는 사람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자일 수도 있고 내가 불리는소아일 수도 있잖아요 응. 이게 잘안돼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에 쪼들리고 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편안하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뭐 뭐, 도대체 무슨 종목이야 뭐 나의 어떤 예능감을 갖다가 뽐내야 되는데요 음, 뭐 예쁘게 하고 나가서 우아함을 갖다 뽐내면 되는데 아니 뭐 하는데요 도대체 어, 그렇다라는 거지 음, 어, 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예능 예능이 서비스나 예능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포차나 술집이지 뭐 음 그런 거 따라 하는 거예요뭐다 여러겠습니까 음, 아니면 뭐 저기 뭐그그 그, 어떤 회사에 취직돼 있어도 어떤 나의 그 창의력을 갖다가 음 사용해서 밥 벌어 먹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한다면 은 일단은 음 일단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힘들, 힘들고 힘들 그러, 그러고 그러 어떻고 어떻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맞춰나가지 않겠는가 왜 언제쯤 맞춰나가는데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 어느 정도 안정될 기미가 보인다 라고 하면 잘 되나요 라고 묻는다 하면 처음엔 좀 힘들어요 어, 처음엔 좀 힘든데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닌가 어, 감은 갈수록 나지겠다, 라고 봐요. 거좀 나지면서, 어, 감은 갈서 풀려가, 금전운도 풀려가요. 꼬인 일, 막힌 일 같은 거, 어, 풀려는 가요. 어, 풀려는 가고, 어, 좀 그래도 잘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래도 잘 봐봐요. 이거는 제네랄이기 때문에 100% 믿지 말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라라는 거야. 음, 잘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음, 얼마나 잘 되는데요.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어, 그러나 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문제는 있어도 음, 잘, 잘 굴러가고 서로 잘 맞춰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이게 탄력이 붙고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어뭐 되게 열심히 하는게 아닌가 어 되게 열심히 한다 라고 봐요 혹시 여기 부부 뭐 연인 사이에요 음 그럴 수도 있겠고 음. 저기, 뭐, 아니면 동업일 수도 있겠고. 근데 동업이어도 여긴 보면은요, 연인하고 좀 같이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너고 연인을 갖다가 어떤 고용을 해서 쓰는 거지. 어, 그런 것일 수 있고. 어, 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열심히, 열심히 산다. 왜냐면 처음에는 힘드니까 짜증도 나고 해서 조금 투닥거리고 좀 의견 대립이 있기는 있었으나,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 빨리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빨리 안정이 되다 보니까, 어, 저기, 막, 저기, 열심히 하게 된다. 근데 싸우지는 말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둘중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누구 왜왜 그런데요.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지.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정과 화목과 어떤 평화. 여자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내적인 평화를 갈고 하니까. 근데 왜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 조금 속을 썩이겠다 뺀질 뺀질 거리고 뺀질 뺀, 그리고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잘 되는데 뭐 이렇게 어 그런 거 있잖아 아직 삼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닌데 어, 오드방정을떨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아잘 되는데 뭐 나까지 가서 해야 돼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라고 한다면 괜찮다 여기는 음, 묶인 것이 있다면은 묶인 돈도 있어요 풀려 나가요 음, 풀려 나가고 받을 돈이 있다면은 어, 그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받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받을 돈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이요. 돈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안 주진 않는다 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좀 시간은 걸리겠다. 조금씩 조금씩 받아 나가면 받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음 여긴 나쁘지 않네요. 음. 그리고 여기 팁은 매사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그 고용 내가 고용주고 고용 주고 어, 고용 내가 고용주다 어, 고용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요즘은요 오너라고 해도 아 거의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 너무 많아 왜냐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주인이 뭐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조금 그런 문제에서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어 이게 전문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조금 힘든 게아닌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잘 다독거려서 가요 어,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주고뭐 뺀질거리고 뭐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다 주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지가 주인하고 앉아있겠지 내가 주인했겠냐라는 거예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만 테이크해서 그것만 쓰는 게 주인의 역할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그, 저기, 막, 다독거려서 가면은, 뭐, 속은 터지더, 속은 터져요? 속은 터져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해피엔딩? 응, 해피엔딩이다. 처음에는 조금 고단할지라도 어 기운 내고 열심히 하면 음 보답이 어, 어 저기 막 그거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전 같은 거는요. 그래도 내그 네,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자,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위해서 된다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잘되게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빌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나 쏟다져라 어허 묶인 금전운이 풀리는 시기 와 1번 카드 풀리는 시기 그거 말 안해줬네 <웃음> <웃음> 아이 리딩하다 보니까 이게 몰입을 해가지고 점차 나지는 카드였으니까 됐겠지? 아 몰라 아이, 툴레이 이제 지 툴레이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요 하나씩 빠지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덜렁거려요 어, 이번 카드 내가 어, 저기만 안 빼먹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제 음, 봅시다 여기는요 어 이게 뭐지 나쁘지 않은데요 어 나쁘진 않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뽑혔어 7장이나 뽑혔는데 음음 음. 결론적으로는 좋아요 어 근데 결론으로 가기까지가 힘들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밥을 짓잖아 어, 밥을 짓는데 밥이 그냥 짓고 싶다고 뚝딱 젖이나요 어. 근데 그밥 짓는데 요즘 같은 부엌은 밥 짓기가 편하지만 옛날에는 뭐 우물물을 길어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 뭐솥 씻는 것도 막안 치기가 힘들잖아 여기가 딱 그래요 어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나쁘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라 한다면 은 여러분이 힘든 건지 다른 사람이 힘든 건지 여러분은 혹시 그냥 우아하게 진짜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닌가 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음. 근데 만약에 요 어, 빌려준 돈이 있으면 다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음, 어느 정도 갚다가 발라?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바르는 게 뭔가요? 라고 하면 <웃음> 도망간다라는 거지 어, 그냥 어느 정도 하고 퉁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면. 음. 그 어, 저기 돈 꺼준 사람이 남자예요. 어, 남자들 돈잘안 갚지 않나? 어, 왜냐면 남자들이 계획성이 없어 그 사람은. 음. 말로는 막 어떻게 저렇게할것 같은데 아, 실제로는 안 그래. 근데 이게 밉지는 않잖아요. 어, 말은 청산유수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밉지는 않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좀 해준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는 음. 그 저기 그 사람하고 정리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거 아닌가 어, 그런 것같아 여러분들은 여기 딱볼때뭐 딱히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난 그렇게 보이는데 딱히 막 궁핍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없어요. 음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궁핍한 게 아니야. 어 그럴 수 있겠다 쳐요. 음. 여러분은 이게 이것도 복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쓰고 뭐 이럴 것 떨어지지 않는 팔자가 아니겠나 싶어.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 많이 꼬이지 않아요.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받을 돈 지금 그거는요 다 받기는 힘들어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있어 그게 그렇게 완전히 마음 사람 마음을 졸이잖아 어, 이걸 갖다가 받을 수 있나 못 받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데 나중에 그게 나가리데스 나고 나서 오히려 편해 어, 그냥 그게 포기하기 전까지가 힘든 거지 포기하고 나니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계속 그 사람하고 실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않겠는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대책이 없어. 근데 누구예요, 도대체? 이거? 꼬인 돈? 음, 남친? 아니, 전 남친? 아니면 남친? 음, 남친이든 전남 남편 어, 저기, <웃음> 남편이면 받을 생각 하지 말아야지.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쉽게도, 음, 사람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악하지는 않아. 어, 철딱서이가 없어서 그렇지. 어, 말을 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 조금 지키는 거는 음. 아 한숨을 그저 한숨이지요. 어, 이 저기 막이 뭐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만에 가정을 가졌다라고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어 주가 돼서 탁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만약에 어 저기, 막, 돌싱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주가돼서 끌고 나가고, 옆에서는 그냥 그저 나는 거들 뿐, 이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 그게 남친이든, 전 남친이든, 전전 남친이든, 나는 그저 거들 뿐, 이랬을 건가 아닌가? 음. 여러분들은요, 제복은 타고 났어요. 선생님, 제복을 타고 다다니요, 저요. 어, 계속 일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뭐, 그래도 제, 제복을 타고 났단 말이 허튼 말은 아니야. 음. 여러분들은요, 돈 걱정보다도요, 남자 걱정을 많이 하지. 음 남자분들 이게 만약에 남자분이라면은 그 연애나 이런 것들이 꼬이지 일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꼬이질 않아 여러분 좀 여유롭다라고 봐음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있잖아요. 이제 거반거반 다온것 같아.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이걸 갖다가 뭘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음, 인간관계 지키기 힘들어요. 음, 무슨 수로 무슨 수를 인간관계를 지킬 건데 어안지 지키... 그리고 어차피 뭐 갚으라 그러면 잠수 타잖아. 어, 잠수 타요 갚으라고 한다면 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슬러서 받아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뭐 어, 여러분도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닌가 어, 여러분이 포기하든지 이 사람이 발르든지둘중 하나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요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지금 뭐 이거 포기하기도 그렇잖아 어. 얼만, 얼마예요? 어, 포기하기는 그렇잖아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저기 막 갚는다 갚는다고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씀씀이가 어, 씀씀이가 크지 않겠는가 별로 계획성이 없어 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어, 숨이 쉬어지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고 성격 자체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이 사람 좀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나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아니, 싸울 수도 있지? 어, 이거, 왜냐면 이 사람이 자꾸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갖다가 남발하니까 여러분이 뚜껑 열려서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래, 뭐, 막 나가자는 거지? 그치?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갖고이 뭐 사람도 안 참아요, 이번에는. 어, 그래서 쪽나는 것 같은데? 음. 누구야, 도대체? 어, 남편이면은 부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에서 남편이면 저게지 몰라도 만약에 전 남친이다 아니면 친구다라고 한다면요 그 관계는 끝나요. 음. 돈 같은 거안 갚아. 음. 뭐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뭐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도 없지는 않아. 음.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거든. 뭐 금전적인 여유가 뭐꼭 금전적인 여유만 여유가 아니라 이 행동 자체에서 막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어. 선생님 저가요 그렇지 보이지만요 제가요 조금 어그 뭐지 마음의 안정 어좀 그런 그런게 잘 안돼요 속은 좀너비 어. 그런 그게좀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외관상 보이는 거는 안 그래. 여러분 속에 감정이 좀업앤 다운이 있거든요. 어 조금 뭐지? 그 하가 업앤 어, 다운. I don't know. 음, 그런 게 있어. 하여간 그러니까 겉으로 볼땐 그렇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되게 시기질투하고 있는 건 맞아. 음.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쪼면 어떻게 된다? 그치 막가자는 거지 어, 막가자고 나온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일이 어떻게 될런지 음.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주변에 어, 주변에 주로 이성들만 많아요? 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인, 여러분 인기가 많나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그리고 여기는요 금전 관계가 혹시 전남친 전, 전 남친 맞죠 음 그런거 같아 전남친인 거 같고 그 사람 돈 없어요 음 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못 갚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음, 자기가 못 갚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음, 금전운은 시간이 가면서 풀리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 금전 같은 거는 뭐 조금 타이트 했다가도 금방 금방 풀어지고 음,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받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업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것도 조금 그냥 공업을 하시는 분은 그냥 평 중간 정도 어, 그게 무수,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못 되지도 않는데 약간 돈이 셀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돈이 세기는 해요.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잘못 샀다던가, 뭐, 뭐, 물품을 갖다가 잘못 샀는데 반품이 잘안 돼가지고, 뭐, 일부를 갖다가 손실을 봤다던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음, 돈이 좀 세겠다. 그렇지만, 어, 뭐, 이거는 뭐, 늘상 있어왔던 일이고, 늘상 있어왔던 일이고, 그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동업이라고 라 한다면은 잘 풀리지 않겠는가. 각자 조금씩 그래도 주머니에다가 돈좀 넣어가겠다 싶어. 음, 다는 아니에요. 근데 꿔준 돈이나 이런 거는 다 받기는 힘들어요. 뭐뭐 어, 뭐 아싸리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어느 정도로 받 꿔준 돈은 어느 정도도 받겠고 동업이라고 다 한다면은 어 아, 조금 그래도 어주머니까뭐 막... 만, 그, 100% 내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에요.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좀, 만약에 서운한 부분이나 뭐 다텄던 부분이 있다면, 어, 그, 저기, 뭐, 만약에 동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 장사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잘못 사갖고 손해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풀리는 것 같아. 어, 결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음, 그렇지만 중간에 일이 그렇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보니까, 음, 같이 사람들하고 한 일이라면 서로 각자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어, 여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 어,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서운한가 있다. 그래도 서로서로 서로 양보를 하고 기다려줄 줄, 어, 기다리고 그런다면은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어, 돈독해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꺼준 돈이 있다면 받기 어렵다. 그리고 무리한 확장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벅차지 않겠습니까? 음, 확장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수금 같은 거는 잘 들어오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잘 들어. 오게 돼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어내고 지금 만약에 동업분 하시는 분들이나 친구랑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오랜 오랜 지인하고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 어 저기 막잘 풀려 나갔고 서로 좋은 관계 있도록 좋은 관계 유지하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거죠. 네. 이번 그게 언제인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이게, 보면 비즈니스인데, 뭐, 오늘 내일 되겠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식당이나 뭐 이런 거라면은 금전이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 상에서 그 뭐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응.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 뭔가 그 지금 뭐 계획하고서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만간에 되진 않겠, 도, 조만간에 되지 않겠어요? 음, 언제라 한다면은, 요, 요거를 나온 시점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 음, 다섯 달, 넉 달째? 어, 계속 좋아요. 어, 계속 좋다. 음, 만약에, 주로 따지면은, 일주, 이주, 삼주, 사주, 오주. 음. 정도 되는 거고 달로 따지면 5개월 어,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그래도 하는 일다잘 풀려서 어, 기분은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요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나 쏟아져라. 저기만 어 묶인 금전 풀리는 시기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저기만 신규 뭐한 들어간 거 있어요? 뭐 신규 아이템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 솔직히 조금 성급한게 아닌가 음, 너무 생각, 생각만 생각 생각만 좋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해놓고서 너무 잘 되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거 아닌가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적당한 때가 아닌데 일을 벌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 일을 갖다가 그렇게 어, 어, 뭐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다. 근데 선생님 저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 묶인 거 풀리는 거 말하는 거 보면 되고 조금 더 봅시다 이게 비즈니스인지 묶인건지 음. 저기 막 묶인 거라고 만약에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미지수예요 아직까지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제 이제 그쪽도 뭔가를 갖다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이 세상에 돈안벌 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자기도 나름대로 저기만 지하실에서 빠져나와서 그 무슨 지하실이냐 라고 한다면 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이 은둔하게 된다고 어, 방콕하게 되잖아요 어, 나, 나름 이제서 견나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어요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저기 한게 아니야 돈 빌려줬어요 혹시? 돈 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 대책 없어요 음. 뭐 저기 빌려줬을 때는 허우대 멀쩡하고 잘할 것 같으니까 해줬을 것 같은데 대책 없어 음, 자기도 뭐가 뭔지 몰라 음. 이게요 잘할 것 같이 생긴 거하고 잘하는 거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일단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음, 좀 게을러 음, 게으르고 어, 뭐 시키는 것만 좋아하지 어, 내가 움직이는 거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어, 눈앞에 있는 것도 갖고 오라고 시킬 수 있어 좀 게으르다 사람은 뭐 나쁘다 라고 보기는 그래 음,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요 다 타인이 보기에는 나빠 보여 왜 그러냐 하면, 지 손을 다 쓰지 않잖아. 다, 그냥, 어, 말로써 사람을 부리려고 드니까,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킴을 받는, 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쟤 한심하다. 그러지.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음. 여긴 돈 문제는요, 그닥 안 풀릴, 저기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주변의 역견이 그렇게 따라 주지 않아. 이게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저게 하나 해결되고, 어, 저게 되고, 이게 문제면, 저게 뭐 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음. 이건 또 뭡니까? 여기 인물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음, 여러분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뭐 자기가 생각하고 뭐 이상이나 포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안해 음, 노력을 안해요 그냥 생각, 생각만 있을 뿐 움직임 실천 능력은 떨어진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뭐, 자기가 뭘,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음, 나도 입대껏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뭘 얼마나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되게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얼마큼 돼. 나는 진짜, 입대껏 그런 거지. 너무 뺑이 치게 일했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게 일했고, 이제는 뭐 내가 더, 뭐 어떻게, 난좀 쉬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안 갖고서 이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라통에 터지는 노릇이고, 음, 우라통 터지는 노릇이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진짜 그 진, 뭐지 첩첩산중어 첩첩산중에서 어, 비타는 안 들어오는 데서. 진짜 나도 살라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 그냥 일단은 쉬고 싶어 그러는 거라 나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주변 상황이 안 받쳐줘. 음안 받쳐주고 그냥 말뿐이고 어떤 형체가 없어요. 음. 주변에 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음, 이렇게 이게 뭔가 일을 하려라고 하면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주변 상황에 다 여러분들의 저거 갖다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일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꿔준 돈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참 답답해요, 음. 맨날 죽게, 준단 말은 참 열심히 하잖아. 잘,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말은 하는데, 진짜 너 언제 줄 거니? 이런 거지. 음. 여긴 진짜 꼭 일이 참안 풀, 안 풀린다. 어. 근데 솔직히 이게 그 사람이 되게 또 나쁜 놈이다라고 한다면은, 나쁜 놈 나쁜 년이다라고 한다면은 아, 욕이라도 할 텐데 아, 이게 그게 안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음 이제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음. 복가친다고 될것 같았으면 벌써 됐지? 음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목구멍이 포도청이서 쉬지도 못해요 라고 한다면 주말이라도 음, 주말이라도 어디 어, 저기 막 산림욕 같은 거 한번 해봐요 어, 여기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산림욕이 필요하겠다 산림욕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활기가 조금 생길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은 되게 칙칙해 어, 너무너무 칙칙해요 왜 이렇게 습하지? 음뭐 물기가 많은 데서 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아직 새로 뭘 새로 시작한 건데 이게 여러분 손에 이거요? 음뭐 주변 환경도 뭐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어갖고 뭘 하겠냐라는 거야. 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주변에서 안 받쳐줘. 이게 그렇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 어떡하거냐, 라는 거지. 근데 어떡하죠, 선생님들하고 하면은. 살림력좀 하고. 파, 이게 계속 이러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패턴인 것 같은데? 어. 뭐 주변에서 막, 진짜 이 카드 자체가요. 이 뭐지 싶 어, 막 그, AB형만 있는 것 같아. <웃음> 와, 이러기도 힘들어. 그, 그, 진짜, 그, 외계인, 외계 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어, 너는, 너는 너대로, 쟤는 제대로, 막, 뭐, 뭐, 대화도 없고, 뭐도 없고, 어, 막 그런 거,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음, 너는 무슨 말을 했느냐,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이, 저러, 여러분의 리듬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대책이 없다라고 봐요. 맞아. 대책이 없어. 여러분도 솔직히 음, 에라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 되는 게 없어서 그래 주변 환경도 안받 주고 주나 나 혼자 열심히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 돈도 없고. 음, 돈도 없어요. 언제 풀려요? 라고 하면 쉽지 않아. 음, 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 해가지고 수금이 되는 걸 갖다가 기다리는 거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상대방에서, 맨날 내일 내일 미루고 안 주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사람들 관계를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화내면 정작 내가 받을 걸못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예 업종을 전환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겠다 음, 여러분 은 업종 확실게 전환하려 하는 거야 너무 지겨워가지고 인간들 진짜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다 참다 음, 업종을 갖다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음, 아니면 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싹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를 싹 바꾼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부와 그 고용. 여러분이 고용주라면은 이 저기 고용된 사람들 갖다가 싹 바꾸려 물까지 한번 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말 하나도 안 듣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 혹시 저기 막그 뭐지 만약에 이게 꼬인 일이 남편 일이라고 한다면 은 남편이 이렇게 말안 듣지 않아요? 어, 그럴 수도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고 힘들게 바꿔나가서 벌어와야 되고 이 인간을 갖다가 내쳐 말어 내쳐 말 하고 지 몸만 그냥 끔찍이도 아끼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저기, 막, 돈 같은 거안 벌어오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근데 이 인간은, 그럼 철이 나나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니까, 굳이 이 사람이 철이 날 필요가 있나? 철은 한 사람만 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받는 거, 여러분들이 열일하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는요, 금전운이요, 꽂은 돈 같은 거 있으면요, 바... 받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예 못 받는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았어. 조금 기다려야 기다려라라고 나왔고, 음 그리고 금전 문제 같은 거는 금전 문제 같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데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일복은 뭐다 타고났다 음에 증한 것 이런 거지. 일, 여러분이 손 넣으면 살림이 안 돌아가 음, 만약에 이게 결혼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속 터질 것 같아요 음, 속 터질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람들 보는 눈도 있잖아요 보는 눈도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 내 남편 거지가 쏘라고 하고 응, 여자가 돈을 갖다가 들 버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응, 왜냐면 남자가 주가 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이 조금 더 벌잖아. 남자가 좀더잘 벌잖아요. 응, 여자도 잘 벌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문직 같은 거고 이, 기,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는 남자가 조금 연봉이 더 세잖아. 여자보다. 응,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암튼 어, 남편이 철딱서니가 없고, 여러분들이 다 벌어가지고, 뭔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팔자련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 사람 안 변해요. 음. 아, 자기, 자기 몸은 끔찍이도 챙기고, 막, 어, 막 이러고, 그러고 자기 시간을 갖다가, 그런 것 같아. 그러려면 뭐 하라 그러는지 몰라? 어. 자기 사적인 공간을 갖다가, 방해받는 걸 되게 싫어해. 어. 그러면서 뭐 저기 막 여러분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암튼 꺼준 돈은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기다려 봐야 알아요 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오거든 음, 돈이 헌지 없으니까 기다려 봐야 알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은이 사람이 안 갚을 마음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기다려 봐라 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한번 뭐 기다려 봐야지 별수 있나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만약에 문서 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은요 음. 조금 숨겨진 어, 비밀상 같은 거깨알간난 글씨로 어디 숨어 가지고 뭐 만약 저기 뭐야 해약시 뭐 위약금 뭐 얼마 그래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쯤 좀잘 좀 봐라. 숨겨진 조항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음, 여행을 조금 가 봐요. 음, 만약에 그 새로 이제 일자리를 바꾼다거나 어, 일자리를 바꾸면 일, 취직 됐나요? 그러면, 예, 돼요. 취직 되긴 되는데. 조금 공백 기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취직은 돼. 그때 산림욕 같은 거, 어, 요즘에 이제 날 따뜻해져가지고 나무 있는 데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어, 여기 너무 쌍막하고 축축하고 칙칙하다. 아무튼 집에 집에다가 조금 식물을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기는. 음, 그럼 조금 활기도 생기고 금전운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그거 언젠데요 시기는요 글쎄 여기는 여러분이 계속 일을 해야 돼갖고뭐 시기가 뭐가 있나 계속 일을 해야지 음 그래서 시기가 여긴 딱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돈은 언제쯤이요 기다려라 얘가 떼먹, 떼먹지는 떼먹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 떼먹을 생각은 없다 는데 돈이 너무 없다 라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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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는 않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혹시 누구랑 같이 뭐 동업 같은거 하셨어요 아니면 회사라고 한다면 동료들 하고 그런거 음. 근데 그런거 저기 할 적에 저기 마맘 상하지 않게 좀 조심조심 해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이게 솔직히 뭐 어떤 회사나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동업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요 어 저기 막 동업이 깨질 것 같은데 어 동업이 깨져 갖고 여러분 혼자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음. 난 솔직히 동업은 비추야.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왜? 금전적으로, 그러 아니면은 도, 그, 내가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돌싱이다. 그러면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서로 시켜, 시케, 시켜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동업이, 전 동업이 아니라요. 어, 제가 비즈니스를 해요. 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손재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동업이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음, 금전적인 손해를 갖다가 입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도 여기는 조금 위태위태해. 음, 위태위태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쩌면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다. 저기, 막, 다 때려치고, 아, 그 그러니까 때려친다는 거, 이걸 때려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쪼개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갖고서 뭐, 예를 갖다 돈을 줘서 내보낸다든지, 아무튼 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탁, 해갖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음. 동업은 솔직히 힘들어. 예, 여러분, 저기,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해봐. 의견 맞습디까? 부부 사이, 의견 맞습디까? 아니면, 부모 자식, 여러분 자식하고 같이 하면 잘될것 같아? 아니야. 그것도 다, 어, 타고난 복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음. 여긴 조금 인간 문제 참안 풀린다, 그죠? 어, 인간,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지 뱃속만 불릴 생각을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아 인간, 인간이라는 것들에 학을 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듣기도 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행동을 하는지 여기는 좀 그렇다 음 근데 여러분 혼자 해도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나쁘진 않아요 음. 힘은 들겠지 힘은 들겠고 여기는 뭐뭐 뭐 저기 막 고소고발 이런 거 혹시 들어왔어요? 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음, 고소고발도 들어왔다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이 소는요 좀 오래 갈수 있어요 어, 고소고발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음 우리 쪽에서도 증거를 찾아야지 그 아, 뭐 창과 방패 같은 거 잖아요 어, 창은 공격하는 거 방패는 막는 거 잖아 어, 내가 공격하면 그쪽에서 도 막을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를 될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끝나냐 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은 응. 글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갔다면, 애를 써보긴 애를 써보는데, 좀 기다려야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박빙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박빙일 수도 있어요. 아유, 관제구설 말도 못하네. 이거 굉장히 오래 듣는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오래 질질 끌지 않아요? 음, 왜 질질 끄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야지, 나가 동그라져서 합의를 보든 뭘 하거든. 원래 법, 이게, 저기, 막, 소송하면 질질 끌어요. 보통 한 2년 잡아야 돼. 빨라야 10개월 아니에요? 음, 빨라야 1년 아니고, 보통 2, 3년씩 가요. 뭐, 그 법원 나 혼자 쓰나? 음, 그건 아니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짐 빠져가지고 어, 조금 금방 금방 끝나지 않겠나. 이이 이 법원으로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이 정신이야 피폐해져요. 이런 데로 가면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서로의 바닥을 보는 게임이 이게 바로 이 소송이거든. 진탄, 질택상 싸움을 하면은 뭐, 뭐 상대방 몸에만 진흙이 묻습니까? 나한테도 묻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헤이구 이게 뭐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길래 이렇게 요란해? 음음뭐 먹고 마시고 이러는데 공금을 갖다가 탕진했어요? 응? 음? 아니면 여기 그 동업한 사람이 전 남친 전 여친 뭐 이런 거예요? 응 어? 저기 막 뭐, 만약에 공, 공금 횡령해가지고, 유흥에다가 다 썼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아무튼, 그, 이게, 비즈니스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고, 이걸 뭐,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 어, 승소할까요? 라고 본다면, 만약에 재판적이 하신 분들, 몰라, 여기, 저기, 막,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법원에서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돼요? 라고 안 되면. 아니, 솔직히, 뭐, 이런 걸로 소, 어, 소송하는 사람이 뭐, 나안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데. 판사도 아, 지긋지긋하지. 지긋지긋하지. 너무 많다. 기다리래, 계속. 이게 계속, 또, 또, 기다리라고 계속 나오잖아. 음. 그, 저기, 여기는요. 한참 아이엔진 것 같아 아이엔진 어, 것 같고 맞네 여기 저기 뭐전 남친 맞죠 전 남친 전 남편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어뭐 만약에 전 남편하고 건가면 뭐 위자료 문제 이런 거죠 음 상간녀 소송했어요 음 기다려야겠다라는 거야 뭐 돈이 있으면 맞겠지만 없으면은 그거 뭐뭐 뭐지 그 저거 차 패야지. 뭘차업해요 그 회사, 그, 저기, 막 월급에서 차업하겠지 뭐. 어, 그런 것도 다 해, 놓은것 같은데? 음, 맞아요. 기다리면 해결될 것 같아. 어, 상, 만약에 상관녀 소송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증거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뭐, 이기는 거는 뭐, 맞, 이기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상처가 너무 크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소송하면서 별 개소리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뭐 독하니까 뭐 그렇지 하면서 완전히 사람 갖다가 인신공격하는데요. 그거 못하게 해달라고 변호사한테 얘기해요. 음, 그 왜냐면 그게 그, 그것도 그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다가 괴롭게 해가지고 어떠한 그 소송을 갖다가 없애려고 이렇게 그 소송 취하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음. 그리고 소송 기간에는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 거 그거 그 자체도 뭐다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변호사한테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작용해. 음, 그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서 상대방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조종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만약에 동업이다라고 한다면은 꼭 부부가 아니고 동업이잖아요. 이 상대방의 그 배우자 아니면은 애인. 근데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는 걸왜 참견해 시가? 음. 참관을 하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도 권리 있어. 이러는 거지. 왜 우리 남편하고 동업한 거잖아. 우리 우리 여보하고 동업한 거잖아.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저기 없어. 그런 거지. 그리고 이거 할때 우리 남편 이름하고 네 이름하고 했지만 여기 내돈 들어갔는데 왜 내가 권리가 없냐. 이런 거죠. 좀 복잡하다 여기는. 음 일이 많이 꼬였다.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어떻게 겠어 만약에 그런 거야, 소, 저기, 막 소라는 것은요, 저기, 막 여러분도 많이 지쳤네. 아, 여러분도 많이 지쳐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도 많이 지쳤고, 근데 여러분에 비, 여러분에 비해서, 어디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더 싱싱한 거 아니야? 어, 정작, 여러분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상대방 쪽에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음 이, 이놈이 병신이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놈은 그냥 쑥 빠져있고 이, 이 사람은 쑥 빠져있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것 같고 얘는 병신같이 쏙 빠져있다 힘들어 죽겠다 계속 힘들다 라고 나오는데 음, 상황이 좀 오래 나오잖아 상황이 조금 오래 가겠다 음, 내가 이걸 기한을 갖다가 지금 잡으려고 이걸 계속 뽑고 있는데 빨리는 안 끝나요 음, 빨리는 안 끝나고 음. 저기만 상대방이 이거 솔직히 거짓으로 증거를 내밀고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니지 않나 그런 거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다라고 봐. 아니면 이게 반대일 수도 있고 카드는 그렇잖아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어, 아직 재판 중이어가지고 판결이 안 나.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 그사람이요 동업했던 분이 음, 여러분한테 어떤 인신공격이나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것도 증거 잡아서 어, 뭐 녹음을 하든지 뭐 하든지 증거를 잡아 서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증거를 잡아서 그것도 같이 법정에다 저기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면 그걸 못하는 거거든 일단 소송이 들어가면은 서로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 그런 거 하면 되고, 절대로 감정적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있다라고 보여져요 힘들거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힘은 내야, 힘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 맞아요. 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건 맞지만, 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 지쳐갖고, 이 팔로업이라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의 권리를 갖다가 이만큼을, 여러분의 권리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권리 싸움이잖아. 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혹시 현관에 그 관엽 식물 같은 거 있어요? 어, 현관 깨끗이 치우고 관엽 식물 같은 거좀 길러 봐요. 어, 인터넷에서 관엽 식물 찾아가지고 음그 놓는 위치나 방향 그런 거다 정해서 그것 좀 놔야겠다 싶어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그거 놓으면은 운이 달라질 수 있어. 어 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머리는 좀 어때요? 머리 짧아요? 어이속 끝날 때까지 머리 자르지 마요. 음, 머리 자르지 말고 그 머리 이렇게 그 샴푸 있잖아요. 좀 향기가 나는 샴푸 있잖아요. 라벤더 향기 나는 그런 샴푸를 써가지고 머리에서 항상 향기가 나게 하라. 어귀 뒤나 이런 데서 향기가 나게 하라.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운을 갖다가 상승을 시켜 줄 거예요. 음, 잊지 말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목욕할 때그그 그 꽃잎 같은 거 요즘 팔잖아. 어, 그런 거좀 띄어서 좀 하고 좀 그래요. 어, 그거 하고 그러면 은 운이 조금 트여. 그 요즘에 목욕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조교 같은 거 해도 돼 따뜻한 물에다가 목욕 금을 이렇게 하고서 꽃잎 같은 거 이렇게 따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발을 담거요어 그렇게 해 가지고 몸에서 조금 향기가 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조금 운이 좋아진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향기가 가야지 그 어떤 귀신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내쫓을 수 있거든. 응. 음. 여기 조금 그래. 그래서 그래. 어, 몸에서 향기를 내라. 라벤더 같은 거 아주 좋다. 그리고 그, 그, 그, 라벤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나 아니면 또 뭐, 뭐지? 페퍼먼트? 어, 그런 거 있어. 그, 걸레 빨 때, 그 기름을 갖다가 두세 방을 넣고 해갖고, 이제 바닥을 갖다가 그게 닦아요. 집안을 갖다 닦아. 그럼 퍼포먼트 향이 이렇게 나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도 향기가 나게 하라. 그러면 운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잊지 말아요. 응? 아셨죠?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